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보면 요내 남자친구가 참 답답하고 나를 열받게 할 때가 있죠. 내 마음이 뭔지 너무 못 읽어도 이렇게 못 읽나 싶은 생각이 드실 때가 있는데요. 오늘 남자분과의 연애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요. 사실 여자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여자인 나도요.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요.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는 걸참 좋아해요. 남자분들은요. 자기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요. 내 남자가 제법 괜찮기는 한데 가끔 내 속을 뒤집고요. 답답해서 미치게 만드는 것 같다면요. 그런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내 남자를 너무 미워하기 전에 내 남자를 대응하는 방식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남자들에게 어떤 불만이 있을 때 여성분들은요 두리무실하게 남자한테 표현을 해서 남자가 헷갈리게 하거나 남자가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내 남자가요 아주 센스 넘치고요 감각이 좋아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주는 사람이라면요 이미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면 그건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부분이 아니라요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좀 자주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연락을 자주 해요 나 지금 출근해 나 지금 점심 먹어 나 이제 퇴근해 나 이제 자려고 이렇게 연락을 꼬박꼬박 해온다고요 근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죠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연락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성의 없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내가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남자는 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규칙을 잘 지키고는 있는 거예요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없으니까 시키는 것만 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남자는 요 마음이 없었으면 요그 연락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심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있다면요 그걸로 속이 뒤집어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키니까 또 이렇게는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제시해보면 그 사람이 또 맞춰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남자에게 내가 원하는 걸 마구 던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상대방이 좀 답답하거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라 판단이 내려졌을 땐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주말을 맞이했어요. 남편은 요 집에서 하루 종일 쉬는 날이고요. 부인은요. 오늘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집을 나서려다 보니까 이번 주말에는 세탁기를 꼭 돌려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세탁기를 좀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남편은요. 쇼파에 누워서 영혼 없이 TV를 보고 있죠. 여보 나 친구들 만나고 올 때까지 세탁기 좀 돌려놔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알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내가 돌아오니까 남편이 세탁기를 안 돌려놨네요. 분명히 나는 말했잖아요. 세탁기 돌려달라고요. 근데 이 인간이 안 돌려놨다고요. 내 말을 무시한 것 같아요. 나는 이미 화가 나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당신 내가 세탁기 좀 돌려놔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안 해놨어? 라고 비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남편이 나한테 하는 대답은요. 어? 아, 그거 하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려고 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안해. 잘못했어. 깜빡했네. 정확한 뭔가를 나도 듣기를 원하는데 그냥 하려고 했지라고 말하니까 을 속이 뒤집어질 수 있죠 그리고 나도 그 말을 듣고 공격하게 되죠 하려고 했지 하면 뭐해 했어야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남편은 아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변명을 붙이자면요 아 돌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난그 안에 돌리면 되는 줄 알았지 라고 변명을 해요 기가 막히죠 나는요 내가 나가면 내가 부탁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요 남편은요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만 세탁기를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남편에게 나가기 전에요 여보 1시까지 세탁기 좀꼭 돌려놔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남편은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1시까지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는 하려고 했겠죠 그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를 받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요인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계가 가는 동안에 그한시에 가까워지는 동안에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빨리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요한시까지 세탁기를 돌려놔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요 사실은 내 남편은 잊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한시쯤 내가 전화를 한번 해서 세탁기 지금 빨리 돌려줘 라고 부탁을 해도 괜찮겠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요.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요 세탁기를 돌리는 거지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남편은요 사실 악의적으로 내 말을 안 듣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또 쉽게 잊혀지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나면서 내남자의 부족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그 남자가 악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면 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걸 잘했을 때 칭찬해 주시고 못했다면 다음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못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내 남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아픈 일이 만들어져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좀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참 답답한 존재라고 생각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존재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내가 필요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도둑놈이 오면 그놈이 나가서 잡을 거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서로가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서로 의지하면서 도와가면서 살라고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